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오신 우리 세나기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 저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심 이러한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네. 아침에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